은 지난 31일 법사 의사 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차회의 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전국민 슬픔에 잠겨 아픔과 미안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대책을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함께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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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간 통화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국회의 기본 책무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 국민을 대신한 해서 국회 국민을 대신 국회의 질문을 가로막겠다면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태원 참사 앞에 정부의 대비와 대응은 무책임과 무능력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엄호하거나 동조해서는안 됩니다. 국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슨 연목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희생자와 유족의 얼굴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당이 우리의 정당한 현안 보고와 현안 질의를 현안 질의의 요구를 수행한다면 수용한다면 법사회의를 즉각 응할 것입니다. 이상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받니다 본인 좀 명확히 하고 싶은데 과거에 예산 질의할 때 현안 질의를 안 받은 적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이태원 참사 관련된 현안 질의가 수용이 아예 안된 건지 좀 생각하고.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요청을 했고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들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현안 질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공개 현안 질의조차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제 기억에 예산 관련된 매체 토론을 할 때, 대부분 현안 질의가 허용이 됐었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